튜토리얼... 어... 나 튜토리얼부터 해보자 난 이미 불법으로 해봤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튜토리얼 해야지 으악. 튜토리얼 주제 개크다 소리가 포리에 주의하세요 오 <웃음> 래직이다 <웃음> <웃음> 어, 기본 조작 게 낙화장 수성소 F 낙화 확실히 그. 많이 바뀌었네 <웃음> 오케이. 탄소 공급기에 테더에 접근하세요. 기본 조작 스페이스바 점주 실시 중. 테더 사고 장려 가려면 아이템에 접근하세요. 방송 물체 같은 게 생겼구나. 일단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 탄소 공급에 오케이 테더 라인 그리고 역시 초반에는 바로 옆에 이걸 주는구만 챔버 말고 바로 옆에 호남을 깔아주는 게 최후의 양심이지 테더라인 커서로 선택 테더를 계속 깔고 티가 배치 테더가 꽤 많네 테더는 많아야 한다 앞으로는 없으면 큰일나는데 큰일난다 진짜 큰일 난다, 요즘. 이쪽에다 막자. 테더는 없으면 나중에 우리가 다 같이 고자가 된다. <웃음> 테더 라인 발견. 의학. 아니, 조작법이 약간 이상하다, 이거. 그건 기분 탓이다. 다소 탱크를 수리하세요. 원래 게임마다 조금씩은 다 나잖아요. F 누기 <웃음> 어린 배낭에서 보급품을 수집하세요. 테도 번들, 코소로 선대, 작업등, 죽기, 배낭이 보관. 파란색 유도 표시로 향하세요. 으악 근데 이거 조작이 파란... 약간 불편하다 저반이라서 저반은 그렇게 되시는구나 별수없다는거 파란색 유도 표지로 향하세요 나도 가고 있다 으악 커지형도구 그 커서로 선택 F 누르기 장착 장비를 봅시다 이어 테드 이는테 어, 색깔 어, 바뀌었네 이거. 진짜 빨갛네 그였네자 이제 빨리 나도 원심불리기로 완성해가지고 이 기반에 따져야 한다 원심불리기 오랜만에 듣는 거다 여기서는 흙 원심불리기라고 불리는 슬기, 놈들이 배낭 열기 커서로 선택 출력 버튼 누르기 테더 번들 뭐야 아, 이거? 나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발전 시킨 적이 있어 있다 보니까 뭔가 익숙하다 역시. 녹색 으... 유도 음. 표지로 테더 라인을 만드세요. 네. 테더 라인을 만드세요. 네. 일단 내가 기초 너 정도만 할수 있을 때 그리고. 깎아놓을게. 테더 라인을 어째 만드노 만드세요 테더는 <웃음> 테더 만들어야지 아 테더 매치하기가 있네 역시 혼합물은 초반에 구하기 쉬워서 다행이네 여기 테더 놔두고 여기 테더 놔두고 챔버 말고, 챔버가 있어요 카탈로그. 원심 불리기 위해서는 역시 챔버가 있어야 하는데. 어, 챔버이 있... 뭐지, 이거? 레진트. 플랫폼 큰걸 지어야 하는데. 건축점물에서 레진드을 주집해 응. 통을 출력하세요. 초반엔 레진 혼합물이 존나게 필요합니다 주의하세요 레진 겨랜 많이 듣는다 저것도 레진 들어봤나 어디서? 응. 레진 엄청 많이 쓰는데 그럼? 아크릴이랑 같이 아. 엄청 많이 쓰... 어따 는 놈들이길래 많이 듣는군 레진 그 치과에서도 많이 들어봤을걸 아 치과에서? 그 레진, 어, 그 레진 맞다 여러가지가 있지. 아, 레진 축종물 저기 있노? 여기다 태그를... 그, 그 레진이 주나 봐. 자, 지용도구로 레진을 존나 캡시다이 플라스틱... 아니, 난 레진만 존나 갤 거다. 으아... 난 개발이다! 배낭에서 통을 출력하세요 오케이 배낭에서 석양을 출력하세요 네 출력했어요 출력아이템 출력.. 으.. 어? 헤드가 없다. 쇼틀패드 경사로, 오케이. 근데 하는, 이거, 이거 좀 무례해야 될것 같은데. 어, 이거 좀 많이 한다, 한번 하면. 애초에 오래 안 하면은 목표 달성이 안 된다. 딱히 목표 할 것도 없는 게. 골고루 수집해야겠다. 알트. 뭐 흑연 주었고. 네. 왔습니다. 어. 점프 맵을 만들어 버렸다 모르고. <웃음> 근데 네, 마크랑 다른 게임들이 다 그래가지고 소련셔틀 발.. 발사를 시작하세요 파이 r e 곧 끝나겠구만 야, 어. 발사 시도 시다 파이 r e 추진기가 필요합니다 제랄 추진기 <웃음> <주신기> 필요합니다 <웃음> 카탈로그의 고체열로 추진기를 검사하세요 카탈로그 여기는 탭입니다 연구 카탈로그 여는 거 비용 카탈로그를 닫으세요 연구 샘플을 찾아 바이트를 얻으세요 어디갔냐? 누구 나간거야 저거 어하면 증발했다 아, 저 증발해도 괜찮은 녀석 이제 안돼 어. 또 들어왔다 안 된다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전해라 아 어, 연구 샘플 저기 있네 이거 그냥 뭐지 테더 이거 엄청 많이 필요한데 어 초반에는 말도 안 되게 필요하 진짜. 그냥 전신이 다 해야된다 어 초반에는 테더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뭔가 하려면 뭐가 니는 몰라도 되는거다어 알겠다 니네 컴퓨터 어차피 안 되니까 아스톤이라고 트 <웃음> 한다. 점수거 야, 얘가방에 넣는 기가 뭐더라? 가방이 Q, F였나? Q, Q, F인데. 가방 Q, 아, 가방은 Q고 넣는 건 F네. 이 e 아니? 물건을 든 채로 E 눌러도 바로 될걸 아마. 여러 개 있더라, 키가아 그럼? 여기도 하나, 테더 하나. 오늘도 돼. 테더를 복수합니다. 테더가 부족합니다.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왜요 저기요 민성이가 너무 당근인데요 <웃음> 당근이 당근한 것은 당연한 일 당연하지 농구 샘플 배낭 열기 소형 출력통 출력 근데 여기는 그나마 뭐 좀비라던가 그런 건 없으니까 다행이다. <웃음> 네. 우악 바이트, 앤보, 너무 커서 음... 우악 자영 바이트의 끈에 뭐놓커서 하기 획득한 바이트, 카탈로그 열기, 주신기 비용, 오케이. 음. 배낭에서 소용 프린터를 출력하세요. 아이고, 배낭에서 소용 프린터를 이 출력 어떻게 하노? 야, 출력하는 법을 안 가르쳐주는데 출력은 그 버튼 누르면 되는데 버튼 뚜껑이 안 열린다 이거. 클릭하면 열고한번 클릭하면 뭐 이거 해라고 아 그렇네 아 이거네 이 출력 말하는 거군 아이고 초반에 유기물 많이 쓴다. 여러 가지로. 근데 유기물은 차고 넘치니까 상관은 없는데 딱히. 주변에 바닥만 살 긁어도 튀어나오는 게 유기물이니까. 특히 초기 행성 실버였다고 그렇고 그래서 연구자료도 소중하니 주의합시다. 이걸 해서 아, 밝게 약간 어울릴까? 응. 응. 잠깐만, 야, 이거 소형 프린터 출력을 어떻게 하는 거야? 되는 거지, 이거. 맞나, 똑바로 된 거. 소용통. 뭔데, 이게? 소용통이야. 혼남물필요 아니, 호남물이 없는데 뭘 출력이란 거지? 오케이. 아, 절로 일단 가볼까. 와. 시작자 흑원심 불리기. No, no, 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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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수 출력해라 했는데 재료가 없다. 야. 어쩌라고.. 재료가 뭐, 없으면 캐야지. 없, 아예 없으면 캐야지 주변에서. 도대체 뭘 해라는지를 안 가르쳐주고 해라는데. 음.. 지금 목표가 뭔데 그럼? 몰라. 고체율로 추진 기획도 배낭에 소형 프린터를 출력하세요 했는데 출력이 줬도안 된다. 그 소형 프린터.. 아니 그.. 소형 프린터를 출력하라고? 응 소형 프린터를 출력하라는 거지 응 그러면은 그 뭐냐 재료 혼합물 하나 들고 가방에 혼합물? 뭐 어, 혼합물 하나 가방에 넣어 놓고 있다 어디서 구하는데 그거? 그게 없어서 안된것 같다 주변에 보면 흰색깔 버블같이 생긴 흰색깔 볼게. 찾아볼게. 흰색이나 회색처럼 생긴 버블같은 게 있다 이가 태도 만드는 쓰던 그거 아 회색깔 어 그거 그거를 한 덩어리 캔 다음에 가방에 넣어두고 오케이. 음뭐 일단 가방에 그거 넣고 난 얘기해라 아 그렇네 건가. 됐다 넣었다 아, 이제 된다 어 넣었으면 이제 출력 가능할걸? 음, 출력 됐네 이게 안 돼가지고 오케이 어찌보면 제일 중요한 거란가? <웃음> 소형 프린터를 배치하세요. 아무때나 놔두고 커서 선택. 여기 배치, 여기다 배치하고 싶은데 태도 배치했다. 결국은 태도 없으면 꼬라기 때문에 태도는 꼭 생활화해야 한다 음. 배치하는 데 아모늄 필요함. 소형 프린터에 재료 홀로그램을, 조사하세요? 알루미늄이라알루 암모님 필요하다는데 땅굴 암모님 파야 되 암모님 캐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캐야 되잖아. 어. 캐는 거지. 씨발 근데 알루미늄 캐면 어디다 쓰는데? <웃음> 몰라 그건 나중에 재련해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이상하다. 패더 매치다 여기도 소용 풀때 재료 홀로그램 조사하세요. 소용 프린터를 배낭에 올려놓으세요. 아이, 아백아네 레진 100, 꺼져 이백 정도도 찾아야 하는. 바이트 찾아 산마리 하고 있거든, 나는. 아, 네, 먹자. 좀, 이거를 로 노루... 조금... 뭐... 그냥 야. 아이... 아이템이 더 추가됐구나. 어우, 씨발. 막... 케이블 플러그고. 잠깐만, 야, 너, 너, 너, 일어나. 어, 왜 갑자기 그게 안 되노? 싫어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웃음> 아니 배낭이 돌려놓아야 되는데 얘가 자빠져서 안 들어간다 됐다 잡았거든 걸어 수도 있다 여기다 넣을 건데 나 오케이 배낭 닫았다 얘 자빠져 나밥 먹고 와야 되겠다 벌써? 어 밥이 벌써 다 됐어 다 안쪽에 뭐가 있니? 어? 산소 아이템을 줄러. 응, 어, 태도 없어. 그냥 뛰어가야겠다. <웃음> 좀 따야지.